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팝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, 네 촬영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은 어, 외관상 제일 마음에 든걸 말씀드리자면 음, 저는 아무래도 립스틱이 제일 이쁘지 않았나 그 제가 그 벨벳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럼 네. 다음 질문. 잠깐만요. <웃음> 네. 에어팟에 등록한 이름은 어제 에어팟은 일단 두 개가 있고요. 한한개의 이름은 베이컨이고요. 한개의 이름은 미드나이입니다 네. 다음. 아유 스트레스 풀리네. 네. 아침에이라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아침이죠. 알람을 끕니다. 네. 이건 예상 못했겠죠. 어디였어요? 어디였지? 아있다네 최근 본 영화 중. 한 편만 추천한다면? 내가 최근에 본 영화가... 음... 뭘 봤지...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... 어... 제일 최근에 본 거... 한 일주일 동안 영화를 안 봤었는데 제일 그나마 최근에 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아, 추천한 거구나. 최근에 본 영화 중한 편만 추천한다면... 근데 이번에 그 제가 비행기에서 봤거든요. 뭐지? 홈커밍 다음에 뭐더라? 리 g 가 아, 네. 화풀어 몸을 봤는데, 드디어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네. 추천! 왜 어디 날아가는 거야, 이거? 뭐, 뭘까? 아, 이건가?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여기 지금, 지금. 다니티에게 추천하고 싶은 립 컬러는? <웃음> 이거. 레드 하겠습니다 네. 빨강! <웃음> 아 이게 생각보다 오르네요. 다음 시은 일단 바빠서 놀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 뭐.. 룬이랑 뭐 하고. <웃음> 놀아 주나요? 어, 저 일단 부산에 루니가 있고요. 어. 주로 부산에 내려가면 그 집은 무조건 들리는 편이기도 하고. 근데 제가 루니랑 놀아주고 싶은데, 전 진심으로 놀아주고 싶은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고 저를 엄청 싫어요. 해 그래가지고 음, 그냥 추류만 줍니다. <웃음> 자, 다음 질문. 기다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? 그, 이 이모티콘 딱, 하시면 아실 거예요? 고민한 이모티콘인데, 그, 이러면 이모티콘이 있습니다. 그걸 좀 자주 쓴것 같아요, 제가. 음, 이란 말을 제가 좀 잘하고. 어? ᄂ가? 아, 이거 만드시다 어려우시겠다, 진짜. 이거 불기 전에 넣고 이렇게 하고 야 되잖아요 저는 노고를 제가 잔인하게 터뜨려 <웃음> <타려버리면>.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<웃음> 네. 덥다니엘 vs 깐다니엘 어. <웃음> 겨울에는 까는 걸 좋아한 것 같고요 여름에는 덥는 걸 좋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어 뭔가 겨울에는 제가 겨울이 되면 항상 그 피부가 청백해지고 하는 그 근데 그럴 때 까면 좀잘 어울린 것 같고 여름에는 제가 선크림을 귀찮아서 안 바르고 사야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월카락으로 햇빛 가려고 다닙니다 네! 끝! 끝! 인상. 자! 네 그럼 많이 까려고 보세요 여러분 좋은 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<웃음>